고기 중에서 진짜 치자, 진짜들는게뭐 갈치도 있고 꽁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넙치야 넙치. 넙치를 지를 넓다고 해서 광어라고 그래 광어. 광어는 바닥 밑 바닥에만 살고 있거든. 밑바닥에 살아서 모래다 딱 붙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평평해야 돼, 평평해야 돼. 그래서 생선 회로선 최고값이라는데 넙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태풍도 모르고 바다도 몰라. 바다가, 바람이 부는지 보니, 왜냐면,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물 밑에 있기 때문에, 물 밑에, 항상 위장전술로, 모래 속으로 싹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 속에 살면서 바다가, 이 바다가, 깊은 바다인지, 얕은 바다인지, 바람이 부는지, 지금 태풍이 불어왔는지, 아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세상, 세상 살아는지 민초들이지. 전쟁이 오든 말든, 경제가 빠지든 지든그래나밥한끼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의때 넙치 같은 삶이야.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참치라고 이제 참치. 참치는 말입니다. 계속 달려. 계속 달리는데 왜왜 왜 달리느냐? 참치가 달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이이 이 아가미가 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바닷물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살기 숨을 쉬려면은 거품을 부으면은 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달리는 거야. 참치가 달리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산소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참치가 그물에 걸리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기절한다는 거 성질 때문에 기절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치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삶에서 보면은 이, 이 뭐라 그럴까 예술의 참치 만약 맨날 예술만 한다고 달리는 사람 또 죄송하지만 7국공무원 참치. <웃음> 그저 맨날 고시원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참치. 또또 <웃음> 또 바꿔서 말할까도 뭐 정치에 내가 맨날 시의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해야 되고 떨어졌다고 내가 또 그런 또 정치적인 또 참치. 또 조금 수준을 높게 되면 또 스님들 내가 하나 하나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참치.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거 달리지 않으면은. 달리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거니까 계속 달려야 되는 거야한번 들어가게 되면 참치 그러면 인생 살면서 아까 말한 넙치가 있고 참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느냐 무슨 물고기 있냐 날치가 있어 날치 날치는 뭐냐면 바다를 한 번씩 날아, 날아가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야 쉬운 말로 나 잡아봐라고 한 번씩 물고기가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그거 있잖아요 싹 날리면 근데 그 새, 새 물고기 중에서 바닷 물을 볼수 있는 것은 바다가 무엇인지 볼수 있는 건 날치밖에 더 있나? 넙치는 맨날 밑바닥에서만 헤매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몰라. 참치는 맨날 달리고만, 달리고만 있다 보니까, 달리고만 있다 보니까 바다가 어딘지 몰라. 그냥 달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날치는, 날치만이 그래도 그나마 야, 바다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잠기 구, 잠시 구경하고 들어가는 게 날치에. 그래도 날치가 제일, 제일 현명하지. 근데 여러분, 날치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날치 나는 것은 옛날 시골에서,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아세요. 시골에서 닭이 그냥 유급하게 개한테 쫓기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 <웃음> 진짜. <웃음> 닭이, 닭이, 닭이 쫓기, 닭이 그냥 막한번더 날아본 일 없는 닭들이 말입니다. 그냥 개한테 막막 그냥 죽기 살기 죽에서그냥 호를 날아. 그래서 지붕에 걸랍고 올라갑니다. 한번 마지막. 그 날치에 날치에 삶 자체도 무슨 말이냐면그 물고기가 안 먹히려고 먹지 히 않으려고. 그래서 날치 잡아 날치를 잡아 먹으려는 물고기 뒤에, 뒤에서 쫓는 그 물고기에서 그저 마지막 몸부림으로 한 한번 확뛰어보서 나는 게 나는 거예요. 인, 인생 살면서 바다를 한번 보려면은 누군가가한테 쫓겨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하여 가장 시련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가 가장 가슴 아픈 걸 당하지 않고 바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날치가 되기 위해서 날치가 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교통을 고렴을 려 당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날치만이 물고기 중에 날, 날치만이 저거 뭐라 그럴까? 바다를 한번 봤다 가는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 살면서 고통스러웠지만 한번 날라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한번 날라야지 바다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네, 정말 날치가날때 얼마나 정말 좀 생사를 다해서 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내가 날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다 생각하시고 그도 좋은 뜻으로 다 마음을 다 헤아가시는 거 있잖습니까? 감사합니다.